안녕하세요. 피터팬 피터 컴플렉스 컴플렉스 컴플렉스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어, 시즌송을 어, 만들어봤습니다. 이름하여 Song for a Christmas. 맞죠송 어, 빼야 돼? 어, 넣어야 돼. 아, 어, 빼도 되지. 앞에 송 크리스마스가 어, 필요 없잖아. Uh, yes, yeah, Song for Christmas. <laughs> 잘했어 <웃음>